당내의 탄탄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욕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공, 윤정부가 이뤄내야 할 국정과제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혁파하고자 하는 염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것일 겁니다.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아서 차기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할 탄탄한 당내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3월 8일로 정해짐에 따라 당권 주자들 간의 서로 윤심을 둘러싼 진실찾기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첫째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3시간 가량 독대하면서 윤심을 선점한 사람이 김기현 의원 아니겠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친윤의 핵심실세를 할수 있는 장재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선 것인데 이른바 김장연대라는 말로 김기현 의원이 바로 윤심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하위에 불과했던 김기현 의원을 순식간에 3월 8일 전당대회의 다크호스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지율은 안철수 의원마저 따돌리고 현재까지 부동의 1위인 나경원 부위원장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선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원래 치고 올라가는 후보가 가장 무서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출마를 접었습니다. 권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 우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들의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 내린 고독한 결단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누구보다 빨리 선거캐프를 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년 인사회동에서 자신의 출마를 거론했고 권원을 지지하는 지지단체들이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하단 광고를 내보내는 등 당권도전 행보를 누구보다 가열차게 진행하던 권 의원이었기 때문에 권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의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 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셋째 작년 12월 말까지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조만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권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왔는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망설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텐데 뒤에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작은 사고가 한가지 터졌습니다. 넷째 무시할 수 없는 또한 사람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 관조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기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선과 함께 상대적으로 밀리는 듯한 위치에 있던 안철수 의원은 최근 대통령 관조에서 윤 대통령을 독대할 기회를 잡으면서 윤심은 자신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대통령 관조에서 나오면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말을 할지 그 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당권을 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권의 핵심은 곧 공천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공천권에 목숨 거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당사자들은 좀 모욕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정치 현실에서 그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대표인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내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의 이같은 속마음을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국민의힘당은 이준석을 처리한 후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치른 바 있습니다. 애초 당내에서는 경선은 하지만 사실상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한다는 라 분위기였습니다. 선거 전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윤심을 암시하면서 의원들에게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고 설득했던 것은 당시 공공연한 팩트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출마의 뜻이 있었던 중진 의원들 일부가 출마 의사를 접었고 원내대표 선거는 주호영과 이영호 의원 간의 입화전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주호영 의원은 당내 기반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용호 의원에게 불과 19표 차이로 신승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변이라고 할수 있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당내 기반이 거의 없었던 이용호 의원이 주호영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로 64대 42라는 근소한 표 차이를 기록했다는 그 자체가 분명히 파란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용호 의원의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 반윤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놔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 입니다. 셋째, 이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결국 친윤계가 당을 청악하면 차기공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반윤의 표가 결집한 것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은 윤심이라는 것이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당내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윤심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윤심이 없을 수는 없고 또한 없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정치적 현실입니다. 정치적 이상과 정치적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윤 대통령은 아주 극소수의 윤회관들만이 온전히 자신의 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언제든 정치적 이익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현실인식 그것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차기 총선에 일종의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절박감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당내에 탄탄한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욕심의 차원 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공 윤 정부가 이뤄내야 할 국정과제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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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는 안 되는 법인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윤심이 없는 척하면서 끝까지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당권 주자들은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든 나를 향하고 있다고 윤심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인 것입니다 총선이 앞으로 1년 3개월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현재 국힘당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정치적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윤심은 분명히 있을 때 되도록 노골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에 갇혀있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윤심이 지금처럼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당내에는 보이지 않게 언젠가는 반기를 들 잠재적 의원들이 있는데 만약 윤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라면 반윤 의원들의 마음을 한데 뭉치게 할 가능성 결정적인 순간에 적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마음을 노골화하면서까지 당내 의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그들의 반발감을 부를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를 뽑는 선거 룰이 변경되어서 100% 책임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점 게다가 그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까지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두 가지 선거 룰은 유승민 전 의원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승민 자신이 선거에 뛰어들어 봤자 국민의힘 흥행을 도와주는 들러리 내지 도우미 역할에 그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과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안철수 의원 부부를 대통령 관저로 초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의원만 3시간씩이나 대통령을 만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윤심이 김기현 의원이다. 이것을 기정사실처럼 보여줄 위험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추가로 관저에 초대함으로써 이 같은 시각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보다 현재 여론조사 1위인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더 관건입니다. 그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면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1위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나경원의 출마는 기정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이었지만 최근에 한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을 위원장으로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장엔 대통령 밑에 부위원장 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된 것인데 나경원 부원장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몇가지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첫째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 으로 임명된지 불과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미처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만두 어야만 하느냐 또는 당권을 갖는 것이 국가에 더 크게 봉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크게 개혁하는 일이 더 크게 국가에 봉사하는 일이겠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점. 둘째. 나경원 부위원장의 신년회견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주택구입이나 전세대출의 원금까지 일부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이것은 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미묘한 시기에 미묘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적절히 대응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다고 공개했고 내부적으로는 부위원장 해초까지 고론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래저래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셋째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지변 견제를 이겨내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 이것이 그가 세 번째 고려할 사항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 의무는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치인은 누구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될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 누구와도 적이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도 또한 있는 법입니다. 결단의 시기가 오기까지 발톱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만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당대표에 대한 윤심은 드러내건 드러내지 않건 그 자체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자 결단에 달린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첫째 누구든 진정한 친윤이 당대표가 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본 전제다. 둘째 친윤 당대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을 보다 확고하게 장악하는 것 이것이 국정과제의 일사불란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차기 공천은 윤심이 반영된 인물들에 대한 공천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공천학살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역사를 주도하는 자의 대담한 권리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